달에 굉장히 재 싸우시거나 이별을 해서 재회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회 음, 운으로 한번 들고 나고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린, 루비, 브론즈, 아그니이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단어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가장 매력적이고 본인이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시간은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제일 첫 번째로 눈이 와 닿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5초 드려요 네이 그림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린카드 여기다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컬러를 놓은 거니까 자 우리 그린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재회운을 한번 볼까요? 음.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우리 그린카드를 뽑아주신 분의 재회운 그러면 재회운을 보려면 지금 그 사람의 상대방이 상태를 갖다 뽑을까요? 아 진짜 헤어진 게 많네요. 음.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이신가 봐요. 오, 음. 어, 이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디 봅시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에게 상처를 준 건가요 음. 뭐 때문에 헤어졌을까 어. 어디 봅시다 갑자기 헤어진 건 맞네요 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적 그분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셨던 사람이시고 매력적인 분들이셨고 그런데 그사 그분이 느끼시기에는, 음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음, 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어, 성공한 위치에 있는 건다 맞는데 어, 남성분이 느끼시기에는. 어, 약간 자격지심인거죠. 자격지심인거지. 그러니까 너무 너는 너무 너 맘대로 해. 응. 뭐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너는 너무 너 맘대로 해. 응.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이 너무 강했다 그래야 되나? 응. 그리고 혹시 과거에 잊지 못해, 못하신, 과거에 잊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 사람? 과거 사람도 생각하는 것 같고, 혹시 비교를 많이 했었나요? 음, 걔는 그랬는데 너는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하여간, 지금 이분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됐다. 그리고 이 분이 혹시 굉장히 보수적이셨나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어 너는 너무 네맘대로야막 막 그렇게 생각을. 막 말을 하지만 정작 내가 느끼기에는 너는 너무 보수적이야. 뭐 치마는 짧게 입지 마라. 뭐 저녁 몇 시는,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너는 왜 이렇게 친구들을 자주 만나니 여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 돌아가 다니는 거 좋은 일이 아니야. 막뭐 하면서 말 끝마다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옥죄였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스타일이 전혀 달랐던 거죠. 여성분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그냥 굉장히 뭐랄까 트렌드에 앞서 나간다. 어, 트렌드에 앞서 나가는 방면에 이 친구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거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보수적인 친구가 있었다니. 그로 인해서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실망한 거겠죠. 그런데 이 여성분은 성격이 조금 쿨 쿨하, 쿨하시고 조금 뭐랄까 음. 신문명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라서 이렇게 삐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톡톡톡 어, 튀는 매력이 어, 이분한테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됐다. 음, 그래서, 감정이 생겼다가, 어, 다시 사그라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분하고, 재해를 원하시는 건가요? 뭐, 카드에서 보여지는 걸로 보면은, 재하고 싶은 마음은 그닥 보이진 않고, 왜냐하면은, 소통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았다. 음.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게 된 상황이 생긴 건데 모든 이벌이라는 에서는 갑자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람피다 현장을 들키지 않은 이상에는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이 감정들이 쭉 쌓이다,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서 뻥 하고 터진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이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뭐, 사기를 친다거나 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이제 보수적인 거지. 너무 보수적이어서, 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 한번 재회의 여지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 친구하고 재회를 할수 있을까요? 아이고, 박비네요. 서로 눈치게임 하나요? 눈치게임 1, 눈치게임 2 하면서 서로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들고 어느 그렇도 마음이 확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잔정들이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굽히려고 하지는 않아요. 둘 다.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자기의 색깔을 지키려는 그런 성, 어, 그 성향이 그성 강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제일 원한다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래 그럼 서로 봐도 하지 말고 이 부분만 하, 너, 나, 너는 그냥 네길 가고 나는 내길 네 가고 뭐 가끔씩 만나고 뭐 이렇게 합의는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네, 관계가 좁혀지기 힘들고 어, 서로의 마음을 마음이 남아 있긴 하네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예 이제 회복하려 뭐 서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더더 더 뽑아볼까요? 아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하기에는 예, 노력을 하기에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예 쌍방이 치유가 다, 어느 정도 치유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기에 또 떼어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컬러를, 컬러가 너무 다르니까. 음, 그래서 판단은 무의미하다. 그냥, 예, 네, 서로 눈치만 보고 어느 누구 하나 쉽게 다가가지 않는 상황이네요. 음 차대선 그렇게 보여져요 어, 좀더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갈 것 같아요 이대로 쭉 흘러가다 서서히 음소거된다 그래야 되나요 서서히 이렇게 사그라다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막 서로 뭐 죽어라 하고 미워 미워서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방향의 차이 컬러의 차이 온도의 차이 뭐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림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 어, 좋은 답이 되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음 이분들은 그러면은 다른 좋은 어떤 만남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어, 다른 좋은 만남이 있을까? 그냥, 서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아는 지인 정도, 뭐 그렇게 원, 막 크게 미운 게 없으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이 나올까요? 이거는 봐드려야 될것 같아요. 엔딩이 별로여서. 한동안 그렇게 스트레스는 계속 받을 것 같네요. 예. 예 뭐, 두고 온 거에 대한 미련도 약간 있고. 아직은 크게, 뭐 사람을, 다른, 어, 다른 사람을 만나고픈 마음은 없지만, 어, 그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어, 새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서, 음, 그래도 제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긍정적인 분인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러면 1번 카드를 시청해 주신 분 여러분,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2번. 로비를 선택해 주신 분, 카드 리딩을 들어가 볼게요. 로비. 자, 우리는 왜 헤어졌고,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제 가능, 제 여지가 있나? 한번 봐봐요. 이번 카드 음, 뭐가 문제일까요? 어, 여기 완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음, 이, 여기는 둘중 한분이 음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이... 딱 말하자면은 그... 우리 카드를 골라주신 분이 굉장히 외향적인가봐요. 친구분들도 많고 음, 그리고 잘 뭐랄까 친구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겠어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디 디테일 한번을 볼까. 정말 그게 맞는가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은 감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뭐랄까 위아더 월드 같은 성격을 음 너무 그 여러 사람 그러니까 뭐지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말도 잘안 듣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좀안 그랬어야 되는데 예그니까 모든 사람 많이 내게 잘해주는 거야. 요까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런데 그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니까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냥 성격 자체가 친절하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장금에서 홍시맛에서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 물었냐 면 뭐라고 대답하냐고 했던 것처럼 어, 이 우리 여성분의 성격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있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할 수가 있, 있냐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이분은 모든 사람하고 어울리기에는 조금, 뭐랄까, 음,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 헤어짐을, 그니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음, 그 여성분들은 굉장히 커리우먼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꽤 그러면서 이렇게 화통한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적으로 말한다면, 어이 뭐 누구 누구 뭐뭐 박대리 어 박대리 뭐 박대리 오박 부장, 어 이번에 실적 좋게 나왔때면 어 어디 나 다음번에 술 한잔하자고 그러면 아예어 어, 부장님 다음번에 제가 한번 모실게요. 그래서 어 저기 소맥 시원하게 제가 말아드릴까요 어, 이런 식으로 막막 막 부침성 있게 막 하고. 그니까,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뭐든지 인기가 짱이야, 이분은. 왜냐면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잘, 응? 융화도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화롭게 지내는 게, 그게 너무, 그니까, 아. 마음이 넓지 않았던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딱 카드를 봤을 적에 여성분들이 너무 외향적이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 생각했는데 이런 카드를 뽑아보니까 이 사람은 여성분들의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자도 다 자기 잡 갖고 자기 커리어 갖고 사는데 나의 활동 무대를 넓혀야 되는 게 성공의 지진길 아닌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막 이런데, 여자가 앉아가지고 오드만이 앉아서 집에서 밥만 하는 것도 그것도 싫어해요. 뭐 어쩌라고. 그쵸? 음. 자, 그러면 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지, 이 재회 오늘 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나, 날 떠나서 행복하니 날 떠나 행복하니 어디 볼까요? 행복한지? 아,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요 아이고 이쪽으로 카메라 밖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놓을게요 아, 밑도 끝도 없이 아. 아, 밑도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 배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고 이분은 더 아프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이 사람을 찌르지는 않아요. 배미에이 꽂혀 있으니까 그거는 뭐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배가 가라앉지만 않는다면 목적지까지 가겠죠? 음.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점차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나갈 수 있을 거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 집착이고, 두고 온 것에 대한, 왜냐면 내려놓기 아깝거든요. 멋있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래, 그러면서, 그럼 좀 다시 만나고 싶으면, 좀 스윗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야? 너무 서툴러요. 여자 마음을 모르는 거지. 아, 우리 자기는 어쩌고저쩌고, 내가 좀 잘할게. 자기가 나한테, 응? 어, 어, 내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을 고쳤으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투덜투덜 되면서 나올 거예요. 들어주긴 들어줬는데, 투덜거리면서 들어주는 거지. 들어, 저기, 막, 앞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Anyway. 제외는? 가능하다. 어, 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가야되고 이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상, 아, 죄송합니다. 꼭이 상대방이 남자란 법은 없죠. 그쵸?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보니까 이 남성분들의 이러한 음, 어, 약간 성향 자체가 어느정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앞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음, 근데 모르죠. 제 생각하고. 왜냐면 저도 재해를 갔다가 한 적이 있어요. 재해를 했는데 세상에. 처음에 했땐 너무 달달하고 좋았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음. 더 빠른 시간 안에 헤어졌어요. 왜냐면 그이전의 상처가 어,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거즈나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 놓은 거죠. 이렇게 덮어 놨다가 빵! 폭발하면서 그냥 한 번에 딱 끊기게 되더라고요. 음, 만약에 다시, 뭐, 재회를 하셨다가 또 이렇게 되신 분이 아니라면 미련이 많이 남을 테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회해서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속이 더 후련했거든요. 사람마다 각자의 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미련이 남는다면 조금 더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자분께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런 그 마인드를 어느 정도 플렉시블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나쁘진 않겠죠. 네. 그럼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도 여기서 마치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자, 그렇고 이제 네, 3번. 브론즈 카드. 음, 브론즈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이분들은 왜 헤어지셨고, 앞으로의 방향과 어, 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낌의 이 브론즈는 음. 어,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 브론즈는 아이고 과거에 이게 왜, 왜. 두 개는 괜찮게 나왔는데 왜 아이고, 이, 여기, 이걸 뽑으신 분들이 굉장히 매력있나봐요. 음,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이분의 이상형. 그래서, 차마 너를 보낼 수가 없는. 음, 차마 보낼 수가 없는. 아이고, 다툼이 많으셨나봐요. 그래도 이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은 별인데요. 이상향, 너는 나의 연예인 뭐 이런 음. 어, 남성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어, 여성분들이 느끼기에는 뭐랄까 좀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현, 현실적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질에 집착을 많이 했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그 무엇 하나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고 어,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을 더 이상 이겨나갈 수 없었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분은 자, 어, 사회적으로도 자, 뭐 엘리트죠. 어, 엘리트 아닌데요. 라고 그러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의 엘리트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응? 이분은 자기 또래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다 자기 또래에서 그그 그 비교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탑인 거야 자기 또래에서 자기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조건을 놓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은 거기서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계획성 있고 그러니까 허투루 뭘 쓰질 않아요. 음. 이분이 여자한테 돈을 쓴다고 했을 때는 다 계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젯을 넘기지 않는다. 음. 자. 운명의 수레밖에 나왔네요. 운명의 수레밖에 나왔다 해서, 이게 너는, 너는 다내 운명. 그게 아니에요. 음. 이 생활, 이, 이런 그, 저거의 반복이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그렇죠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바뀌는 게 없으니까 돌아보면 아픈 기억만 쏟아진 감정들 음. 너무 인색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성분들을 갖다가 휘어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 그러니까 그게 음, 어 이분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어, 나이가 어리더라도 많건 어리건 간에 사람을 잘 다룰 줄 알고 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너무 그런 걸잘 알다 보니까 음, 자기는 그게 굉장히 노련하고 잘했다 싶어 잘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동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남들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많이 지쳤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여성분들이 힘들었어요. 음. 너무 지멋대로고 그쵸? 너무 자기 만 자기 맘대로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런게 되게 많고 그래서 항상 이 여성분들이 고독했다 음 여성분들은 되게 어, 마음이 여린 분들 모성애가 가득한 분들 소중한게 무엇인지 아는 음, 남성분이 집착을 많이 했네요. 여성, 여성분한테. 집착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음. 그리 그것 때문에, 이, 안정됐던, 굉장히 평화로웠던, 음, 이 관계가, 어, 무너졌, 무너졌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이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것에 집착을 많이 하고 애착이 많으신 분이라, 음, 뭔가, 생각, 생각의 미스가 있었다. 음. 생각의 미스로 인해서, 저기, 막,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나 본데요? 음. 구설도 있고, 어,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도 있어 보이고, 음. 이 사람의 주변 상황이 안 좋았네요. 보, 굉장히 뭐랄까 판단력도 좋,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 이해 타산적이고 굉장히 잘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판단 미스가 난 거죠. 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 구설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연적으로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더 먼저 가게 되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유치하게 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유치하게 굴었고 다툼이 많았다. 다툼이 많았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된 거죠. 근데 다툼이 많았어도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많고 다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애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분들은 애정이 남아있네요 어디 봅시다 제외 반응성이 있나 어느 정도의 교류는 음, 노력하면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겠지만 의견 충돌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분들은 좀, 뽑아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다른 여자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 남자의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분이 여성분에게 하고 싶은 말, 음, 무엇일까? 아, 내가, 너무, 그니까, 내 주장만 내세워서 너를 아프게 했던 것들 있다면, 아픈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길 바라고, 음.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진짜 멋있게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람쥐 쳇바기 돌듯이 끝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개에게도 없는 이별을 맞게 됐어 작지만, 뭔가 나는 앞으로 향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나가야 될 조그만, 그니까, 마음의 모닥불 하나가 남아 있어. 음,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 모닥불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다툼도 생기겠고 의견 충돌이 생기겠지만 음 의견 충돌이 생겨서 더더 어더 이상 우리의 감정이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그렇다 해도 나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말아줄래? 라고 남자분이 말을 하고 있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를 해손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브론즈를 택하신 분들 이 브론즈는 보면은 우행으로 보면 금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단단하고 견고한 뭐 그런 느낌이 들죠 단단하고 이것이 풍요로울 때는 깨지지 않는 성벽과 같지만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래도 이 분은 어,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라서 여러분의 관계를 쉬놀려 들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의 재회를 원한다면 어, 이분한테 좀더 시간을 좀더줘 보시고 완전히 관계를 갖다가 끊거나 그러진 마시고 그리고 나한테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을 줘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람은 좀 괜찮고 진국인 것 같네요 네3번 카드를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네 마지막 이물 아고아를 선택해주신 분들의 <웃음> 어, 이별했던 과정과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왜 헤어졌을까요? 음뭘음 응. 응. 뭔가 어 아, 여기는 펜타클이 확실히 코로나에서 불운근경기는 맞나봐요. 금전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음 여기는 금 아이고 음뭘 어, 여기는, 잠깐만, 보조카드를 뽑아 봐야겠어요. 뭐 때문에 템퍼런스 카드가 나온 거고, 음, 두고 온 곳에 대한, 그니까, 성공을 목전 앞에 두고서 뭔가가 안된것 같은 느낌인데, 어유 그쵸? 음, 여기도 경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계획했던 일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서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음, 굉장히 본인이 열정을 갖고 하고 죄송하지만, 있던 죄송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 죄송해요 전화기에서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너 들어가 있어 음, 자, 어,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굉장히 애착하고 이제 끌어왔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음 경제적인 문제야 그냥 이, 이, 이 카드도 경제적인. 음 그래서 어울리고 싶뭐뭐 뭐 어울리고 싶고 뭐 그런 그런 마음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갖다가 견뎌 견뎌내야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고 음 이렇게 됐던 원인은 어 어떤 정확한 데이터 나 분석 분석이 없이 어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는 그렇게 녹록 하지가 않았죠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고 어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음 그래서 이게 이별의 원인이었고 어이그 속을 알수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속을 모르잖아요 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하던 일이 어, 잘못되었다 어, 맞아 이게 계속 소두가 나오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경제적인 문제로 음, 자기가 뭘더 이상 할수 없는 상태가 상, 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것 같아요. 어, 이분들 상황이 참 음, 베일에 가려진 상대그 베일에 가려진 일이었었던 거죠. 확실하게 계산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 뭐야? 혹시 뭐 스탁이나 주식하셨나요? 요즘에 스택 주식해서 저도 많이 <웃음> 저도 그랬거든요. <웃음> 어, 왜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그거밖에 없어요. 어, 누구한테 배신당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쩌면 투자했던 것들이 음, 아, 뭐라도 건져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네요. 이걸 어떡하지? 아 뭐를 더할 의욕 의욕 자체도 없네요. 망연자실인 것 같아. 음,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아이 어떡하나. 아, 여러분들의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야 이분하고 헤어지게 된건이 사람 자체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뭐. 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음,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유를, 헤어진 이유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밀접한 관계에서 모를 리가 있나. 그죠 그러면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재회가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 아이고, 남성분 외롭네요. 뭔가, 의욕과 열정은, 있... 미래에 대한 의욕과 열정은 있어요. 재해 가... 여기는 재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재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시면, 털, 뭐, 재기를, 글쎄요 요즘같은 불경계에 속단 할순 없어요 재기를 한다 못한다 라고 속단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재기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은 할거예요 근데 이, 이 사람 너무 많이 외롭네요 쓸쓸하고 음자 그러면은 1번 2번은 제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갖다가 얘기를 안했는데 3번 4번은 좀 해야될 것 같은게 원하지 않는 이별이어서음 너한테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지..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지 못하고 너 마음은 가득한데 마음은 가득한데 음. 많은 시간을 내주지 못했고 음. 내가 너무 신기루를 따라갔나봐 현실이 아닌 이상을 감 음, 그,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음, 그런 감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기루 그래서 어, 너를 너와 멀어지게 된 원인이 된것 같다. 아직, 어,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해,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고, 음, 내가 그냥 물 속에 퐁덩 빠져 있는 것 같아. 감정도 그렇지만 너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 내가 너한테 지금은 사랑을 해줄 수가 없고 따뜻한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응? 음? 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버거운 것뿐이야. 어, 우리 상황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응? 그리고 나는 이 관계를 갑자기 무너졌지만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응.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나봐요 이분도 음, 무너진 건 알지만 우리 관계가 무너져 내린 건 알지만 여전히 음, 소통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고 이러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도 못한 거 음? 소통도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제대로 된소통 못한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견뎌야 돼 그니까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견뎌야 된다는 건 뭘까요 음, 너무 지쳤다 이건 너무 지쳤네요 이, 사, 이 상황을 견뎌야 된다는 건 이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견뎌주고 힘을 내줘야 되는 거요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변한게 없네요 물론 어, 처음에 연애할 때처럼 그 추억을 쌓아 나갈 때처럼 막 달달하고 그러니까 로맨틱하고 안 지나서나 핑크빛이고 이런 건 없을 수 있어요. 연락도 잘안될 수도 있고 연락이 된다 해도 전과 어,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이겨내면 안될까라는 작은 소망이 이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예. 기다릴, 제외를 할지 아니면 기다릴, 좀더 두고 볼지 관망? 음. 주신용에서는 관망이라고 그러죠 <웃음> 어, 관망, 세상에 이건 지금 웃은게 아니라 쟤도 지금 관망 중이라 음. 반망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 지금 뭔가가 어떤 그 그러니까 뭐죠 흐름, 그걸 추세라고 하죠. 흐름이 어,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재해를 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지친 사람을 두고서 매몰차게 가기도 애매하고, 그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부드럽게 지켜봐주고, 재해를 원하신다면, 조심스럽게 지켜봐주고, 그냥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면 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4번 카드도,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